이거 딱구끄도 응. 막판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 어 뭐야 바로 여기 앞에서 태어나? 바로 해줄까? 2, 2, 4, 3 조명도 바로 꺼주고 이러면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 이게 바로? 아니고 바로? 사람들을 모아둔 다음에 투명으로 썬다면 혼란이 오겠지? 어어? 태거갖다오 의심할 것 같은데? 전문업자라고 해야겠다 전문업자가 있는데 보다다. 전문업자 안돼 이거 아니아 아니야. 전문업자 패치에서 킬콜 돼요 전문업자 올렸는데 이거 봐거에요고스트님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전기를 끄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고가 올렸어 그래 전기실 쪽에서 썬게 아닌가 혹시 고스트님지업 모르시면 전문 이슈 알아두고 근데 전문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키모션을 봤단 말이야 터지는 거 어차피 불 꺼져서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잖아 나 굿밤님은 전기가 꺼졌는데 어떻게 킬 모션을 봐 굿밤님이 주문 아니야 그러면? 불 켜지면서 올렸는데 켜지고 나서 터졌잖아요 켜지면서 울렸어 그러면은 모션을 볼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모션을 보지? 켜주고 나서 딱 터지는 모션을 내가 본 거예요 이쁜님 제가 봤을 때는 국밥 님이 보인 거야 응? 전문 업자거나 올린 거지 그래가지고 모션 자체를 본거 아니야? 중립인가? 나는 근데 나는 근데, 근데 아 아, 나는 근데 나도 불을 켜고 있었는데 불이 딱 켜지자마자 갑자기 신고가 울린 거란 말이야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국밥 제가... 님이 전문 업자 같은데? 그 자리에도 있었고 아니 이게 최고야 어, 왜... 별로지 이거 제일 의심할 어? 거야... 어? 당신... 내가 당신 생거다 거 알아... 아, 왜... 국밥님 같은데... 저거 불이 꺼졌는데 어떻게 봐 그찮아, 그치 않아, 그찮아... 그치 않아. 아니... 아... 불이 아, 꺼졌는데 어? 어떻게 봐 아... 이게, 이게 투명 오리는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좋네... 아... 무서워. 아... 아... 깜짝이야... <웃음>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다 썰자 기 CCTV도 없어서 아 귀여워 음, 잠깐만 거기 어, 지키고 있어봐 야, 안쪽에 사람 있나 봐야되는데? 안쪽에 사람 있나? 생명공학이 혹시 이쪽에? 없겠지? 아, 없어 뭐야 그새 하나 더 썰었어요? 아 깜짝이야 썰 뻔했잖아요 썰거라고요 아. <웃음> <웃음> 아, 넘어오는 거 썰다 경제집에서 넘어오는 사람 있어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러게요 음. 에, 일단 스킬 탈까요? 동네 아직 누군지 몰라 어. 근데 혹시 오른쪽에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오른쪽은 왜요? 아까 넘어가신 분 있잖아요? 누가 넘어갔어요? 그걸 아. 못 봤어요 제가 셔틀 타러 왔는데 그런요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시체 두구가 있었는데 넘어가신 분이 신고를 안 하셨나 보네요 뭐지? 시체가 두구가 있었다고? 대수리야시체대수리야 규림! 음. 규림, 음. 오리예요? 음. 음. 음. 음. 네, 저 오리예요 <웃음> 아 근데 <웃음> 귤님은 주황색 좋아하세요? 어 갑자기 아 귤이니까 그... 주황색. 귤이니까 주황색. 그렇네 <웃음> 주황색이. 전 별이니까 노랑색. 아 별이니까 노랑색. 예? 나는 썰고 싶다. 어, 장군님 오심되는데. 썰고 싶다. 누구요 장군님? 아 장군님 오리 손볼맨은 아니다 제가 음,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대수리겠지. 오른쪽에 안 넘어, 아, 넘어가서 넘어가지 않는데 시체가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저랑 같이 넘어갔는데요. 타고 넘어가는 척. <웃음> <웃음> 사람이 있네. 여기가 어디냐면요, 치안이동기 왼쪽에 있는 승산기동기 앞이고요. 나데못 봤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코님 넘어가셨어요. 이코님 넘어가셨는데 복수님 떨으셨어요? 있어요. 짜요 저희 왼쪽에 순간이동기고요. 거기 이쿤님이 넘어가는 순간 덕준님 올라가셨는데 터졌거든요. 네, 저랑 카스님이랑 리독스님이랑 세 명이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순간이동기 타고 넘어갔는데 카스님이랑 리독스님이 같이 있었는데 리독스님이 죽은 거면은 연인 아니에요? 아니요 카스? 아니 이번 판 리독스님이 혼자 죽었는데 전 판에 2라운드까지네명 죽었었거든요. 전투에 투명오리네 그러면은 근데 저희 전판에 국밥님만 죽었잖아요 이번판에 지금 네명 죽은 건데 예 어? 예 응? 네 투명오리여가지고 넘어가는 척하고 썰고 내려가기는 한 거야 왜 신고했지 근데? 흉내쟁이라 신고한 거 같은데? 아 그래서 지금 이게 이코님이 넘어가면서 무서 써셨는지 아니면 아, 넘어가면서 이게 터진 건지 아 넘어가면서 썰고 갔다 그래요? 넘어가면서 순간 이동하는 거? 아 이코 이꾼님... 언더커버트는 가능하실까? 썰고 어... 순간 이동이 터져 간다고? <웃음> 그 가능성도 있죠 이게 진짜 완전 이코님이 넘어가고 바로 터지셨거든요 리덕 나는 넘어갔잖아. 바로 옆에 계셔서. 근데 네. 리덕스는 나도... 왜 주고? <웃음>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